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일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바로 크고 예쁜 스윙을 만들기. 초보자분들을 위한 좀 스윙을 크고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전에 영상에 관해 대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오늘은 백스윙 편에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의 폴로스루 그리고 피니쉬 넘어가는 것까지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은 후에 이 상황에서 거리를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방향을 좀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백스윙을 조금 더 크고 예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얼라인먼트 스틱을 두개 두고 두 개를 겹쳐 두게 만들고 얼라이먼트 스틱이 끝나는 부분까지 양팔을 곧게 펴서 밀어주라고 밀어주라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스윙의 방법은 회전이 있어요.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양쪽 어깨를 옆으로 돌려주는 회전. 자, 이 회전을 할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고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만들면서 스윙 아크가 굉장히 작아지는 백스윙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할 거는 회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셋업을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팔로만 클럽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팔을 내 타겟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자로 최대한 길게 뻗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셋업 때 클럽이 기울어졌던 이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뻗어지는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을 그립 쪽으로 보내주시면서 어깨를 회전을 시켜주시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던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물론 스윙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만 왼손이 클럽을 실질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오른손을 저쪽 방향으로 뻗어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을 하면서 지금처럼 훨씬 더 곧게 뻗어지는 큰 백스윙. 스윙 궤도에 정확히 올라타는 곧게 뻗어지는 큰 백스윙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배웠던 코킹만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백스윙 탑까지는 두 동작에 걸쳐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숙달이 된다면 한동작에 바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자,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거. 테이크 백은 내가 몸이 회전을 하면서 클럽을 낮게 보내는 게 아니라 오른손 하나를 이용해서 일자로 클럽을 빼주면은 내 왼, 팔과 왼쪽 어깨가 클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몸이 회전을 하게 돼서 좀더 높고 길고 먼 스윙 아크가 큰 테이크백을 쉽게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코킹하는 데 약간의 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손목 코킹은 손목을 꺾어서 클럽을 들어 올려주는 동작이에요. 자, 이때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손등과 팔뚝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꺾이면서 클럽을 들어주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왼 손등이 꺾이는 백스윙 탑이 나오고 클럽 라인이 이렇게 내 스탠스와 상관없이 약간 틀어지게 되고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는 모양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다운스윙 들어올 때 이렇게 돌려서 클럽을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다운스윙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슬라이스를 내기 굉장히 쉬운 백스윙 탄 모습이 나오게 돼요 코킹의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최대한 왼손 손등이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로만 가볍게 꺾어 주신다면 백스윙 뻗어지는 속도에 꺾어지는 속도가 합쳐지면서 굉장히 많은 코킹 양을 왼손등이 펴진 상태에서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클럽의 라인이 정확하게 타겟 라인을 향하게 되고 다운 스윙도 그대로 내려와서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스윙의 군더더기가 굉장히 사라지는 깔끔한 스윙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크백은 오른팔을 최대한 일자로 길게 보내주고 여기서 왼팔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테이크백 모양이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자이 상태에서 손등이 꺾여지지 않게 클럽이 위를 향하게 이렇게 올려주시기만 하신다면은 손모 코킹의 방향이 위를 향해야 실질적으로 내 몸이 회전을 하면서 코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윙 궤도에 정확히 맞는 백스윙 모양이 나오게 돼요. 내가 여기서 테이크백이 간 상태에서 클럽을 젖혀서 올리게 되면 몸의 회전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낮은 굉장히 플랫한 백스윙 탑 그리고 스윙 궤도에 비해서 굉장히 처진 백스윙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테이크백은 오른팔로 타겟 방향의 반대로 일자로 그리고 여기서 코킹은 위를 향해서 손등이 꺾이지 않게 올려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실제로 나오는 동작은 조금 더 스윙 궤도에 맞는 그리고 좀더 올바른 백스윙 모양이 나오게 돼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똑같은 내용으로 다운스윙 들어와서 임팩트 지나가는 부분까지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동영상의 길이를 5분 내외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